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그 이빨 자국을 보면 그 콜라 병을 이렇게 땀 콜라 따면 그 아, 콜라, 아, 아, 아. 콜라 뚜껑 있잖아요. 아, 아. 아, 아. 그 우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똑같더라고요. 이빨 이 자국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네. 탁 켜지는데 어쨌든 그게 형 입장의 생각해서 보면. 형 <웃음> 입장. 어저 마이 듣던 소리입니다요. 가 나는 이만 만한 집에 살아야 되는데 집이라고 이다만한 집에다가 혀를 듣으니이 어. 틈으로 빠져나가려고 얼마나 용을 그러니까. 써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제. 그래서 그쵸. 더 이상 이빨을 지가 혀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 그러니까는 몸이 파인 거죠. 혀. 그렇죠. 그러니까. 파이고. 그러니까 낮에는 혀는 완전 긴장 상태잖아요. 어. 그래서 아, 언제 어디서. 뇌가 뭐 따로 너는 지금도아 하고 오 하고 이를 내라 아오 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그렇적으로 그렇죠. 그냥 뭐 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이 말이 크흑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 혀가 하는 일있잖아요 음. 그처럼 굉장히 예민하고 이 충직한 이 나의 오직하면 입안의 혀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음. 최상의 파트너를 얘기하잖아요. 음. 그런데 이, 이 혀가 그렇게 좁은 집에서 낑겨 살다 보니까 힘이 들죠. 동상련 잠깐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습하지, 좁지, 음, 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음. 쉬어야 되는데 이제 아무것도 안할 때, 음. 잘때 쉬는 거죠. 음. 그래서 너도 좀 쉬어라 하고 하거든요. 바로 음.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혀도 근육의 힘을 풀고 딱 놓더니 중력이 쫙 잡아다니는 거죠, 지구의 중력이. 그렇죠. 그래서 쓱 하는데 하필면 주인의 목숨을 유, 위협하는, 이 목을 막아버리는, 목을 쫄르는. 그러니까 소장님 조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입안의 혀처럼 굉장히 좋은 파트너들, 입안의 혀처럼 음. 놀아주는. 그런데 음. 그걸 다른 입장에서 생각하면 간신배들이 입안의 혀처럼 놀잖아요. 지금 하시는 말하고 연계돼 있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내부의 저기 가장 큰 무서운 <웃음> 그니까 맞아요. 평생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아니 그왜 그러냐면 혀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자고. 이리 <웃음> 지. 좁고 <웃음> 어둡고 습하고. 아니 누가 편안하게 싫했지무 <웃음> 그런 그랬냐고, 뭐. 공간에다가 작업 환경을 만들어 주고 거기서 쉬지도 못하고 계속 막뭐 이상한 거 집어 넣지 막 얼마나 회원을 아프고 어? 힘들겠어요 가끔가다 막 이빨 팍팍 집어가지고 막 피도 나지 그런 아,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아, 그런 환경에서 있으니까 너무 고단하죠. 그래서, 이, 이 구강이 넓은 사람들은 그렇게 음. 만, 완전히 코골이, 뭐, 그거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이 구강 환경, 즉, 혀가, 어, 활동할 수 있는 이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오히려 숨 쉰다고 입을 더 벌려. 그러면 혀가 더 뒤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숨을 더못 쉬면 하.. 이제.. 혀만 나쁘게 되는거예요 <웃음> 혀는 죄가 없다 네, 혀는 죄가 없다 어. 하지만 자나깨나 혀 조심 음. 혀는 조심해야 돼요 네, 맞아요 음.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키키키요미 <뭐라> 키키키요미 <뭐라> <뭐라>